오늘의 게스트! 술먹방 게스트! 현리나 특징! 로젠제 매니저! 야 내가 먼저 온 거야! 야리나 내가 왜좋뭐야 야! 아 여러분 드디어 인사를 드리네요! 자 인사하시죠! 리현이올수 있나요, 제 메이저님 성현이? 방금 전에 일단 뭐 물어볼 거가 있었는데 제가 또 롯데월드에서 뭐 쫄인쟁이라고 지금 또 말씀하셔가지고 아니셨습니까? 아니죠, 아니 참 아니 아니죠. 아니 잠깐, 노래 꺼봐요. 아니 아니죠. 이거 사람들이 오해합니다. 이거 진짜 오해요, 이거 쫄인쟁이란요 아니 어이가. 자, 일단 좀 해명, 설명 좀 할게요. 설명할게. 뭐냐면 이게. 리란이랑 같이 롯월드 놀러가서 그 공포의 집이라는 데가 있어요. 공포의 집. 공포의 집이라는 데가 는데 뭐냐면 그게 그줄 하나를, 그 밧줄 하나를 이렇게 한아 말은 듣고 가지? 저기요? 야, 아니 말해 보면은 이게 밧줄 하나를 들고 여기에 막 사람들이 다닥다닥 잡고 이렇게 줄이로간게 있어요. 그게 한네커플 한 정도 되나요? 한 번에? 총 6명이서 바줄 하나를 졸고 졸졸졸고 간게인데 내가 맨 앞이었어 내가 어? 내가 맨 앞이었어 진짜 그 무서운 집을 이줄 자꾸 헤쳐나가면 되는 건데 좀비 분장 귀신 분장 하신 분들이 거기서 바로 놀래키는 거예요. 내가 첫 번째 내가 맨 선두였다고 근데 내가 맨 선두? 아니 그 상황에서 그럼 내가 리나한테 먼저 선두 쓰라고 그래 내가 리나한테 어? 같이 앞이었잖아요. 야 같이 앞에 너내 뒤였어. 너 어? 어? 너왜 뒤였어?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... 차이 났네? 자... 야왜 앞이었어? 내가 손 하나 차이구만요. 맨 앞에 서 있어서 가고 있었는데 야맨 앞에 가니까 그 다음 맵을 다음 장소를 제가 맨 처음에 봐요. 막 숙여서 들어가는되는데 숙여서 들어가면 은막 좀비 문장 하시는 막 옆에 막 웃고 있고 앉아있고 막 주방에서 막 고기 썰고 무서워 죽겠어. 근데 그걸 내가 혼자 앞에서 먼저 <웃음> 선두러 가야 돼. 와 나는 진짜 내가 먼저 갔다. 진짜 무서웠다 근데 이제 대밌었던게 뭐냐면 좀, 정말 좀 웃겼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약간 그거가 있어요 약간 알다시피 그어드밴테이지 선봉장 어드밴테이지가 있어요 야, 여러분들 봐봐요 만약에 내가 앞장서서 막 들어가 근데 귀신이나 좀비가 앞장서 들어오는 나한테 들어오자마자 놀래킨다? 그럼 뒤에 사람들도 뭐 놀랄까? 그건 아니잖아 중간이나 뒷사람으놀렸어요 중간에 뒷사람 그래서 그거좀 좋았어요 약간 막제님 놀랄 때도 막 내가 놀라 놀란 거아야 어디서? 어디서? 계단이 있는 지형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발 꺼진다고 놀라고 아니 그건 놀래... <웃음> 아니 그거는 무서워서 놀란게 아니라 그거는 <웃음> 발 꺼지니까 놀란 거지 그거는 아니 그거는 깜짝 놀란 거지 그거는 뭐 공포로 놀란 거랑 다르지 이건 다른 거지 이건 또 근데 또 중간중간에는 별로 안 놀랬어요 진짜 중간 사람 그래, 보고 놀가지고 그래 그래 맞아 맞아. 중간사람만 놀렸을 거 어? 같고 얘 리나가 그걸 좀 놀랐어요. 아니 그때 솔직히 솔직히 그런 거있잖아 약간 여자분들이 이렇게 뭐 귀신이 공포막 보면은 꺄악! 막 한다는 거 약간 좀야 어? 무섭고 한다는 거막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.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남자도 그렇지만 있을 수 있잖아. 근데 아 리나는 뒤에 줄 잡고 오는 데는 꺄악 소리를 한 번도 안 내! 얘는 그냥 무덤덤하게 아 놀래라. 야이 정도 수준이야 그냥. 그냥 진짜 공포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놀란 거! 그래서 야너 진짜 안 무섭냐? 안 무서웠어? <웃음> 어, 나는 뭐 무서운 건 없었고 그냥 놀랬어 <웃음> 그래가지고, <웃음> 맞아요 어,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짜 솔직히 앞에서 당하니까 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덤요 맞아요 맞아요 맞요 그건 맞습니 맞아요 는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니맞 너무 재밌요어요 그때.